철이 없었죠 가지만 보면 애써 외면하던 그때의 내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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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가지덮밥 완성!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 안드시잖아요. 오늘 만들어본 가지덮밥 레시피는 정말 맛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